네,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의 향수 콜롬로입니다뭐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유는 어, 뭐 국장님도 분이 아시겠지만 에, 사냥을 갖고 있습니다. 에, 지난주 아 지난주가 아니군요. 아니 11경 파일로에 갔습니까? 오늘은 일요일. 대문 뭐 멧돼지를 잡긴 했는데 경치에 비해서 에, 그 트로피를 할수 있는 이빨이 적었어요 가져온 멧돼지 고기는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앞다리를 하나 선물했고 에, 나머지 반은 농장 관리인한테 냉겨놨고 그리고 가져온 뒷다리로 집사람이 멘돼지 장조림을 요리를 했는데 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조금 나눠주다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웃음> 에 그래서 마누라님을또 졸라가지고 지금 가기는 가는데. 들은 좀 마누라님께서 좀 세미나 모입니다좀 쌩통이 나가지고요, 예, 화를 좀 내더라고요. <웃음> 뭐 그래도 뭐 어차피 가기는 결정한 거, 나중 뭐, 이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예, 가고 있습니다. 가기 예, 전에 그 농장 주인한테 이제 제가 간다고 예, 전화를 했더니만 예, 농장 관리인이 또 오늘 일요일이라고, 자기도 뭐. 근처에 있는 농장으로 놀러 갔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가는 농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농장주가 저를 저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자물쇠, 열쇠는 저한테 하나 있어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법사냥군이 넘어오게 되면은 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에,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날씨는 에, 구름이 좀 있긴 날씨고요. 비는 오지 않고 대신에 일교차가 심해서 에,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냥을 가는 이유는 옥수수밭 주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말이나 6월 초경에 트랙터로 옥수수를 추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옥수수 밭이 없어지니까 멧돼지가 이제 다가올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밭을 추수하기 전에 일단 한번이라도 더 가보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웃음> 네, 네. 에, 농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에, 농장 입구에도 지금 옥수수밭을 확인 중에 있는데요. 아 이게 바로 그 옛날에 참 멧돼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올해는 뭐 유난히 에, 멧돼지 밭 자국이 없습니다. 뭐바닥에뭐 조그만한 발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잠복할 가치조차 없는, 작은 사이즈라, 예. 항상 여기 들릴 때마다 이 장소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참 좋거든요, 요거는. 왜냐면은, 저 건너편이, 예. 농장이 큰데다가, 살림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두 발로 걸어서 못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네 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만큼 무거진 곳인데, 거기 메돼지가 거기서 잠을 자고, 이쪽으로 나와서 먹이질를 하는 장소인데, 올해는 뭐, 유난히 예, 자국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조그만 몇 마리 사이즈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대상물조차 안 됩니다. 예, 뭐, 그렇게 뭐, 다니기는 했어요. 근데, 뭐, 하루를 잠복할 만한 뭐, 가치가 있는 사이즈도 아니고, 지난번엔 그래도 계산양꾼 발자국이라도 있었는데, 이번는 뭐, 계산양뭐 발자국도 없습니다. 음. 예. 네. 뭐, 여기 옥수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옥수수 아주 탐식속에잘 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렇게. 옥수수에 탐석를깨어거든요 응? 음? 아..그런데 도멧돼지가내오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 다른장소를가 보겠습니다 네이 옆에 있는 그네무이 이쪽을 가봤는데 아..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지난주에 이 구역에 있는 이소 반을 다른 농장으로 예,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 소가 별로 없어서 예, 조용한 걸 좋아하는 밑돼지가물 예, 웅덩이로 내려올까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예, 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들이 많으면 물 웅덩이가 예, 소들이 그 물을 마셔도 되는 바람에 견뎌내지 못하죠. 예, 그래도 지름이 남아있으면 예, 멧돼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 한번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예, 소,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들이 항상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녀요. 예,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다니는 길이 아주 뭐 일렬로 쫙 나있죠 네, 네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네,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여기 물은 이제 없고 네, 진흙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음이 진흙을 멧돼지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몇 시간 내리고는 적이 네 요거 네. 하나네아 뒤집은 자국은 없어요 음저 네. 앞에도 또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런 대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네.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네. 에, 저희가 잠복할 장소고요 잠복한 장소. 에. 네. 고무되는 자료는 여기는 이제 멧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사이즈는 작지만, 네. 메돼지 말입니다. 에이. 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거젯밤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를 노리고 잠버가기 좀 네, 그렇죠 음. 좀 대분이 내려와야만 좀잠할 네, 기분이 나는데 이건 뭐한 어, 많이 커봐야 한3 40km 네, 그거 밖에 안 되는 사이즈에요. 네. 네. 딴 데로 가볼 예정입니다. 네. 에, 오늘 잠복하려고 하는 장소에 와 있는데요. 일단, 에, 배낭과 무거운 거를 일단, 저기 옥수수, 오늘 잠복하려는 곳에 놔두고 지금 솔주방주의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난주와 지난 10일 전하고 달라진 것은 네, 여기, 농장 관리인이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추수할 날도 아닌데, 예, 트랙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뭘한 마리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렇 예, 예, 이거는 뭐, 없던, 예, 매트지작입니다. 업 아, 저 앞에, 예, 예 못했던, 예, 노란 베이트 그 통이 보입니다. 네, 일단 가보죠. 어떻게 될지 아참 좀... 이농장 관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웃음> 네 농장관리 2탄 벡터가 <웃음> 네, 여기까지 들어왔군요 네, 에, 와가지고. 네 여기 와가지고 네멧돼시 식후 한방입니다 여기 후진해가지고요 이렇게 와 들어와서 예, 후진을 해가지고 음, 예. 그처리해서 바로 나갔습니다네 그리고 아가이 자리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예, <웃음> 네. 아 예, 예, 지금 그 멧돼지 이 확인차 절정망비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멧돼지가 한 마리만 들락날락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여기 그 옛날에는 어, 옛날 좀 많이 큰 멧돼지가 많이 다녔는데 아예 발길을 끌었습니다 에, 지금 멧돼지 다니는 길이 에, 빈번하게 들락날락한 곳이. 아까 그 트랙터, 트랙터가 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제일 빈번하게 멧돼지들이, 이동을 했고요 바람이 지금 오늘은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멧돼지가 이산 쪽에서 오는데, 잠복해 있는 그산꾼군의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물론 뭐 모든 장소를 뭐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잠복을 예, 아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 오늘은 달도 없고 별지만 음, 예, 예, 있는 그 시큼한 밤이네. 예, 가뜩이나 그 사람보다 시야가 나쁜 멧돼지한테는 그 지금 코 예, 냄새를 후각과 냄새를 맡는 후각과 예, 청각이 제일 발달해 있을,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게 발각되지 않도록 잠복을 잘하는 게이 사냥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더 많은 장비를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 차에 가서 장비를 더 가져와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철제 아스타드를 설치했고요. 바람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남풍이 불는 게 지금 소풍이 불고 있어요. 어, 소풍이 불다는 얘기는 이제 예, 저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나타나는 멧돼지한테는 발각이 안 되겠지만 예, 이쪽에서 나타나는 멧돼지한테는 여지없이 발각이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아, 근데 대충 그 멧돼지가 예, 주조모 밑을 다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예, 예, 이, 쪽보다는 예, 이쪽이 더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나무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요, 요 나무, 예, 나무죠. 예, 요 나무를 좀 가지를 쳤어야 되는데, 아, 지난주에 철사하면서 저를 나무 자르는 걸 잊어먹었어요. 예, 지금 자르다가는 그 나무 진 냄새와 예, 나무가 자릴 때 나는 그 돗밥 냄새가 예, 멧돼지한테 상당한 자극을 줍니다 예, 안 자르니 못하 못하니까 예, 차라리 그냥 놔두겠습니다 음, 지금 확인해보니까 예, 저기 나무 있는 자리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진작에 저기다가 보스타로를 만들 예, 예, 장소를 마련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뭐 이미 늦었고 네, 첫날은 여기서 잠복할까 합니다 일단 어, 준비는다 마친 상태고 일단 그 차에 있는 그 물건을 더 실어 와야될 예정입니다. 또 바람이 수시로 바뀌네요. 지금은 또 남풍에 물고 있습니다. 네, 남풍, 네, 서풍. 아, 하... 하... 네. 뭐 자연의 환경을 뭐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운이 좋아야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가몇마리입니까 뭐 어, 이게 둘, 셋, 여덟, 마리 열, 열, 는데요 어우 시끄 열, 열, 여기 저 물먹는데 탱크 있죠? 열, 열, 열, 밑에 열, 열, 지가 들어왔나 물먹으러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속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휴, 저게 다 돈입니다, 돈. <웃음> 네, 아직 그, 네, 산행은, 네, 아까 제가 방문했던 것처럼, 곳곳에 아직 무릉둥데가 많은 마입니다. 여기는 아예 뭐,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이쪽, 이 초점막 밑에, 네, 여기요, 여기. 네, 여기로 항상 그 메세지가 들어가는 장소였는데, 네, 전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뭐, 네, 산에 물이 많다는 얘기죠. 산에 있는 물이 마르면, 여기, 이물 먹으러 여기 자주 내려옵니다. 네. 일단, 네,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잠복을 하죠. 네. 네. 에, 농장 둔하지 농장 관리는 1위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르고요 지금 돌아봤는데 농장 관리인이 에, 잠복한 곳에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한거 보니까 에, 제가 음, 관리인이 그한 마리를 잡은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숙소에 와 보니까 네, 이렇게 메돼지한 마리가 이렇게 껍질이벗겨져서 누워있네요 예 그리고 예, 고기 상태를 보니까 어제 잡은 겁니다 어제 <웃음> 네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음네뭐 예. 그래도 상당히 살찐 했입니다음 이게 아 이것도 아이간 이 농장 관리 때문에 제가 멧돼지를 못 잡습니다. 아, 이렇게 사방에 피를 부르려고 하니, 아이고. 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좀잘나 그러다가 일단 그, 게다 싶어 가지고 텐트로 돌아와서 거, 거기 안에서 잠을 좀 가르다가 일단 옥수과 한가운데 있는 아, 물웅도, 아, 물 먹는데 베비자라고 합니다. 에, 여기 와 봤어요. 옥수과 한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에, 에, 옥수수를 아, 먹은 멧돼지가 에, 갈증을 기문고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시생활 했는데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국은 없는데 어, 여기 오사다가 있네요. 오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지가 그 주둥이로 간단한주둥이로 이제 먹이를 찾는 걸 말합니다. 네, 여기 오사다가 있고요 음, 오, 저기 저기 또... 오래되긴 했지만 오사다가 또 있습니다. 어, 여기만 한동안 제가 나왔는데, 글쎄요. 고박. 네, 굉장히 많죠? 네. 누가 먹기를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을까요? 음, 여기 먹었구요. 어, 아, 먹는 동물이 굉장히 좋데 이곳 사다가 네. 아우, 워낙 바닥이. 단단해가지고 멧돼지가 와도 바닥에 찍히지 않습니다. <웃음> 네. 네.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텐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해가 질 예비는 2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에, 그 아직 뭐 원래는 그냥 낮잠을 잔 다음에 잔 다음에 여기 와야 되는데 뭐이 텐트 안에도 밑에 당연히 저를 깔면은 그냥 뭐 충분한 숙소가 되니까 네, 네 잠시 네좀 쉬어 누워서 쉬는 중입니다 아 지금 남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에 한국에서는 남풍이 불면은 뭐 더운 바람이 적도 지방에서 불기 때문에 남풍이 불면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북 남반구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는 남풍이 불면은 북극 바람 남극 바람이 붑니다 남극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죠. 네, 뭐 옥수수는 이제 뭐 서리가 두번 내리고 나서 완전히 말랐습니다. 에, 뭐, 뭐만마 먹는다면 뭐 내일이라도 뭐 추수가 가늘 정도로 에, 바짝 말라 있고요. 문제는 이제 농장 관리인이 그 어제 에, 제가 잠복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에, 암놈, 에, 암놈, 큰놈을 잡았네요. 에, 살찐 암놈을 한 마리 포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에, 에, 이 피냄새와 이 사람 냄새 그리고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한그자국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그 멧돼지를 예,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어, 일단 에, 다른 곳을 다들러 봐도 이것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 여기서 잠을 하기로 합니다. 에, 지금 오른쪽 뭐 텐트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에, 혹시 그 멧돼지가 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 옥수수 박스를 들어가 가지고 옥수수를 꺾어 먹는다는 소리가 들리면 에, 바로 라이프를 들고 나가려고 에, 지퍼를 잠그면 지퍼여는 소리가 나니까 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획은 뭐 좋은데 에, 이제 에, 운이 따라주느냐 에, 안 따라주느냐 에, 그건 이제 멧돼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늘만 알죠. 예, 예, 점심도 뭐 미리 먹어놨겠다. 이제 뭐 잠시 쉬다가 한 6시 경에 이제 해가 지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사냥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6시에 예,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남풍과 예, 남서풍이 불다가, 네, 지금,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남동풍이 분단는 얘기는, 에, 철제 아포스타대로 에서 잠복하다가는, 네, 이쪽, 왼쪽에서 다가오는 매트지한테다 걸린다는 얘기죠. 에, 그러면, 오늘은, 선상이 텐트 안에서 잠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밤에, 에, 좀,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나와 가지고 네, 철자 포스터대로에서 잠복 하든지 아니면 저기 언더 저 끝에 끝에서 예, 잠복할 지정입니다 일단 예,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네, 텐트 안에서 예, 잠복해야 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중량관리이 어제 여기서 몇 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일단, 상황에 시끄럽고, 오염이 돼가지고요. 음, 뭐, 사장은 뭐, 운이니까, 운이 좋으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세요.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